또 팁을 알려줄게 요건 편집 때또 써야 될 거야 음. 컴퓨터 사양이 좋아 네. 근데 얘를 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어 네. 근데 안 좋은 네. 컴퓨터가 네. 튜닝한다고 이성이 컴퓨터 급이 되진 않아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유난 유출해 놓는 개념인데 편집 메뉴 가서 환경 설정이 있지 요건 딱한 번만 세팅하는데 일반에 가그면 이게 쫙떠 방금 봤던 게또떠자 네. 여기서 무조건 세팅해야 되는 게 이거야 자동 저장 작업하다 중간에 날라가 버려 네. 그럼 15분 단위로 20개 버전을 저장해 준다는 거거든 네. 요게 어디 생성되느냐 하면 마스터 폴더 안에 네. 자동으로 이게 생겨 네. 네. 그리고 세번 전이 생겼지 네. 그럼 세개 생겼다는 말은 이때까지 15분씩 세번 지났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최소한 그 정도는 지났다는 얘기겠지 네. 이거를 1분 단위로 바꿔 이게 최저 단위야 네. 그리고 이거는 한참 개쯤 해도 돼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진 않거든. 네. 자, 요 정도까지 세팅을 해 놓으면 1분 단위로 계속 백업 백업 백업 백업, 백업 백업을 하겠지. 그래서 네. 작업하다가 네가 컨트롤 S를 못 누르면서 불구하고 뭔가 중간에 뻑이 났다. 날짜 기준으로 딱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요거지. 네. 요거 열어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음. 나와 있겠지. 그럼 음. 요 파일을 그대로 열면 안 돼.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로 옮겨 놔야 돼. 음. 왜 그래야 되느냐면 뻑 났다고 날아가서 얘를 꺼내잖아. 그럼 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음. 그러면 오토 세이브가또 생겨 음. 이 밑으로 생겨요 이 폴더 밑으로 그냥 폴더 안에 오토 세이브 폴더가 또 있고 오토 세이브 폴더가 또 있고 계속 이런 구조가 나와 버려 음. 그래서 네가 하나 날려먹었는데 네. 최종을 찾았잖아 네. 복사를 해서 이걸 여기다 넣어야 돼 음. 붙여넣기 네. 한 다음에 요거 지우고 요걸로 시작을 해야지 음. 그럼 그 다음부터 쌓이즈겠지 네. 이해 되지? 네. 네. 2019 버전에는 여기가 뭔가 하나 더 있어 음. 체크가 하나 더 나오는데 컨트롤 s 까지 같이 해주는 기능 컨트롤에서는 수동이잖아 네. 응. 그거를 하면 요 안에 있는 게 하나 생길 때 네. 얘도 한 번씩 저장을 해줘 음. 지금 이 버전에는 그게 아직 없어 네. 응. 내려오면 메모리 있지 네. 이 메모리가 너 지금 컴퓨터에 16기가 깔려 있잖아 네. 그러면 여기 5기가라고 돼 있지 얘를 클릭해서 좌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음. 최저까지 내릴 수 있거든 네. 3기가 빼고 나머지를 전부 프리미어한테할당을 했던 얘기야 음. 응. 요것도 해놓으면 네. 좋아 네. 자 렌더링 한번 해보자 네. 파일 가서 내보내기 미디어 컨트롤 m 이지 네. 자간 다음에 지금 위에 아래 봐봐 까만 띠 나왔지 음.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음. 자 그래서 내보내기 설정에 가서 이건 무조건 답이 정해져 있어 여기에 시퀀스 설정일치 그 다음에 네. 비디오 포맷나고 똑같은게 꺼내지겠지 그지 네. 자 요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 꺼 봐봐 형식 있지 형식을 여기서 h.264라는게 네. 있지 얘를 몰라 그래도 돼. 자, 음, 음. 음, 소스 일치가 자동으로 그 나와. 네. 음. 자, 그 다음에 요 이름은 네가 시퀀스 이름을 편집본이라고 했잖아. 네. 그 이름을 따라가. 네. 음. 그래서 바꾸, 클릭하면 저장하는 위치라든지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 네. 그러면 보통 이 마스터 폴더 안에 저장이 될 거야, 새로. 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안 되겠지. 엎어석이 네. 될 거니까.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좀더 내리면 여기 최대 렌더링 품질 사용 있지? 네. 요거만 체크해. 시간이 조금 더 걸려, 렌더링 시간이. 근데 퀄, 퀄리티가 좋아하죠. 여기까지 음. 됐으면 내보내기. 요거 딱 시간 보고, 요 시간 동안은 담배 타임. 음. 담배 타임이거나, 보통 한 5시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음. 그냥 자지, <웃음> 그냥. 이게 <웃음> 컴퓨터 수명을 좀 먹어. 네. 이렇게 이걸 자주 하면. 음. CPU를 엄청, 지금 소리 들어봐봐. 네. 비행기 날아가서 소리 나잖아. 네. CPU가 거의 99% 일을 하고 있거든. 다 됐지? 자, 그럼 프리미어 잠깐 내려봐봐. 그리고, 마스터 폴더 들어가서 편집본이라고 방금 저장한 기 있잖아 더블클릭해서 확인해보면 한번 훑어봐라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은 촬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끝낼게요 네. 안녕